I'm hanging c r o s s the door. Neighbors i n g i n g t l s of y o u 오늘 언니랑 같이 일본 여행가요. <웃음> 뱅기 타러 가는 중이에요. 너무 거북목 아니신가요? 아, 다 <웃음> 얼굴 작아 보인다. 얼굴 작은 척. 와 마스크가 얼굴 반밖에 못 가려요. <웃음> 대박. 턱살이 방조되는 거 아닌가요? 버거워 뒤져요, 마스크. <웃음> <웃음> 어머, 너무 예쁘세요. 어머, 저 일본 거의 10년 만에 가거든요. stick on 여성도 의돈이나왔습니 큰방이야 여기가 스페리어 더블, 더블 룸인데 이게 큰 방이면 작은 방은 도대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인가 마에다야 모츠나베를 먹으러 왔어요 여 연예인들 진짜 많이 오고 유명한 데래요 저희는 숙소 근처에 본점이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배가 고프신가요? 네 지금 거의 1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자리가 될것 같아요. 뭐 먹을 거예요? 저희는, 어, 곱창전골 된장 맛.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해서 이거 먹을 거고요. 여기 나중에 밥을 가벼... 시키고, 그 다음에 짬뽕 사리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고등어의 간장 깨무침을 먹어볼 거예요. 저는 슈하이가 한번 맛있다 해가지고 먹어볼 건데, 옥수수차 하이 이걸 먹을 거예요. 이게 오징어 같은 거 같고요. 이게 슈하이, 티하이 이게 고정어해오시이 아, 려리시 맞다. 회가 미용 아 미용도. 아, 알겠습니다. 푸 다운 2 아, 처음에 맛있겠다 o c z y w i ś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호텔에. 빵은 좀 <웃음> 푸딩 푸딩. 이엽을까엽데 이거? 귀엽고 귀귀엽이 귀엽고 귀엽고 귀엽고 귀엽고 귀이고 귀엽고 귀이고 귀엽고 귀엽고 귀서고 귀엽고 귀엽고 이엽고이엽고 귀엽고 귀엽고 귀엽고 귀엽고 귀엽고 저희는 이렇게 가운이라그래 이걸 여기 호텔에서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14층에 목욕탕 이 있거든요 거기로 목욕을 하러 갈 거예요 가보겠습니다음식을 <웃음> <웃음> <번? 웃음> <웃음> 먹으러 왔어요. 음음 조식이 맛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음 이제 홍콩카에서 교통카드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탈바파킹카드를 만들어 지하철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해서 만들 건데 한국어를 먼저 누르고 그리고 r 식카드구입카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거지 김영식 카드를 만들 거예요. 어그리! 응. 어덜트 아니 알파벳을 눌러 BMU 아. 오케이. 오케이 비밀 손 음, 맞으면 확인 오케이 들어면 돼요 저희는 2000엔을 충전할 거고 보증금이 500엔이에요 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부에또올 거거든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빨아먹어요. 응, 빨아먹고 수정킴, 귀엽게 돼있어. 이 응, 수정!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웃음> 그럼 여기에 기명으로 하면 수정킴이라고 이렇게 제 이름이 새겨진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다리 왜저어져 <웃음> 넘버 원. 네? 어세 <웃음> 개? 에? <웃음> 아니 그래. 이거 먹어볼까? 난 삼선. 삼선. <웃음> <응. 웃음> 어정수증이랑 기호 하나는 표야? 응. 그게 나와요. 어, 주문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저는 매운 건두 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맵찔이기 네. 때문에 <웃음> 으휴 <으유>, 맵찔이 <맥질이에요. 웃음> 예쁘다 컵이랑 <웃음> <오. 웃음> 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모르는거 봐. 아~ 이렇게 모르면 이걸로 전달이 가능한가봐. 요~ 짧은 <웃음> 달걀. 어머도 세일드 치다차슈랑 뭐야? 면이야. 저게? 김세장이랑 있는 거고요. 이거랑 삶은 달걀이랑 이렇게 오! 이렇게 살짝 반숙이 돼서 저는 반숙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김하고 쌈하고 쌈하고. 맛있다! 내가 생각한 맛은 아야 어울려. 응. 이게 너무 니까 맞아, 어울리긴 한데. 이제 저 혼자 아메플라자를 들어가서 볼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호텔에 왔는데요. 그래서 아까 편의점에서 샀던 그 뭐야 삼각 김밥이랑 음료수를 먹을 거예요. 제가 몇 입을 먼저 먹긴 했는데. 여기 안에 명란이랑 미역줄기 같은 느낌의 어떤 나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뭔가 어디선가 먹어본 맛 같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삼각김밥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 스타일. 음. 좀맛탱 과일 음료수도 샀는데 복숭아랑 사과랑 석류랑 바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혼합 음료인데 맛있어요. 음~~ 아 그리고 어제 이렇게 생긴 과자를 먹었거든요. 그냥 감자칩이긴 한데 우리나라 허니버터칩이랑 맛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짭조라고 음~~ 감자가 좀더 두껍고 뭔가 풍미가 살짝 더 있는 맛 같아요. 만화 카페랑 같이하는 호텔인데요. 묵는 사람은 공짜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라서 못 본다는 점음 공충 먹이? 공충? 어? 식 우와! 대단충데충 공충? 공돌이 카페 왔어요. 네. 다이버나서, 더 말이 와요. 내가 또 어떻게, 언약스는 보태. 세상,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뭐 제가 주문한 아이스 초코고, 그거랑 세트로 같이 나오는 과자 같은. 오는 곰돌이 컵에 주문한 커피랑 크로아상 과서 주문한 크로아상 샌드위치. 맛있 음, 맛있지. 음. 세트에 들어있는 포함된. 진짜 맛있다 음. 음. 오. 진짜 맛있어 이거 호텔 사가고 싶은데? 고양이 컵에 있는 코코아 음. 음, 맛있다 약간 그냥 코코아 맛이긴 한데 음 맛있다 안마고스크가 아, <웃음> 진짜 음. 맛있어 디저트를 시킬 걸 그랬다 디저트 센트 디저트가 되게 맛있어 음? 보이는데 기장이가 배고팠으니까 샌드위치 먹어야지 아, 진짜 배고파서 목소리가 다 가짜 같았어 아, 음. 와 음. 맛있게 음. 먹어 거울보면 긴장됩니다 죄송하요 기다리는거? 아, 기다리래아에는데 아. <놀람> 그이키 절기 슬랩바 살짝 탐나는데? 어, 가, 이거 보고 음. 기다리고 아, 있어 진짜? 아, 이거 사고 싶어 귀여워 뒤에도 귀여워 박바 있어. 짐넣는 공간이 있고 위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기 전에 화장 고칠 수있어요 어이 아니야, 이리 와. 아니야. 여기 여긴 거 같지? 난잘 몰라. 어, 안될거 같아. 어아 아, 진짜 어렵다. 아, 대박. 드리웠어. 미쳤다. 한만원 한 버렸나? 어. <웃음> 아, 축하해. 우와 갑자기 갑자기 눈 뿌리고. 뭐야? 대박이다. 정말. 갑자기 저기서 기계가 눈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고있어 예쁘다 어, 진짜 눈 내리는 것 같아 진짜. 어. 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꽤가격이했어음 사고 싶어. 근데 이것도 비슷한 가격 같아, 그렇지? 야 너무 너무 예뻐. 이것도 사고 싶어. 이거 이거 예뻐. 그렇지? 나 이거 이거 할까. 이이 푸들 너무 귀여워. 아주 좋아요. 결국 원피스로 구매했어. 음 파 하나씩 다 샀어요.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 팥고구마 슈크림 사과인가? 음. 이야, 우리나라 붕어빵이랑 뭔가 달라. 얘가 약간 좀더 조금 무섭게 생겼어. 아, 아. 김크리스탈님은 꼬리부터 드세요. 음. 머리부터 드세요. 저는 꼬리야. 꼬리가 제일 바삭바삭 쓰거든요. 그게 완전 꽉차있어 물렁물렁 하는 그런 게 아닌데. 야괜찮 네가 네 t l r it s o o s e a y a a children dreaming Without a